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어,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데크가 깨졌을 때 그리고 데크가 부러졌을 때 그리고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건데 저는 바꾸고 싶어서 바꾸겠습니다 무궁화 데크를 씁니다 자 그립테이프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립테이프 붙이는 방법 그리 테이프, 그리 테이프 붙었어. 그냥 해본 거고. 음. 자, 요렇게 붙이고 나서 이게 가끔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바늘로 콕콕 눌러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잘 붙어 있습니다. 바늘로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는데 콕콕 눌러주면 바늘 때문에 구멍이 생겨서 공기가 빠진다 그런 일입니다. 와우 정말 유명해요 그렇죠. <웃음> 지금 누구 무대예요? 제보드입니다. 와. 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웃음> 와. 오. 이게 효과음이 중요하지. 우와. 오 뭐야 한 방인데? 오. A S 방. A S요? 네. 아닙니다. 됐네 한 번에 <웃음> 각을 잡아서해야돼 이게 이렇게 눌려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눌려있으면 잘안잘려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세워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드리프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애들 카트라이더 많이 하나? 카트라이더 하나? 아니요 나도 안했다 이셜디모르셔요네 어. 반성 드리프트라고 해 어떻게 하냐면 이칼 요걸 잘 찍어줘야 되는데 칼을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자르면 안되고 이 손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고 약간 안쪽으로 땡기면서 해야 돼자 보세요 여기서 안쪽으로 드리프트 요렇게 현쓰쓴무드 있잖아요 뭐가 있어? 드지어난 스테이블 데크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포트이 한방에 자르는게 가장 깔끔하게 잘린다. 이게 보기엔 쉬워 보지만 상당한 고단도다. 아, 우와. 이게 한방에 잘린다. 와, 마음 편한. <웃음> 오. 이게 투명 데크라고 합니다 너무 투명한데? 이거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저는 하는 편인데 왜 이걸 하냐면 데크가 안 들뜨게 하려고 들뜨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데도 많아 그건 취향차인 것 같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립테이프를 다 붙였습니다 방이오 yeah 돌려줬으니고정니을해야겠어리니고리오스카드리오드니리오케니호니다이 오, 오, 오, 음. 테크 많이 사해오늘니상을니지